배우 우현이 최수, 살인마에서 판사, 치안 본부장 등 인생 역전을 이루어 눈길을 끈다. 우현은 SBS 수목급 입판사판에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 법원 내 주류인 부장판사 최고수 역을 맡아 여연 중이다. 판사 문유선의 남편이기도 한 그는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부부판사, 최초 부부 공보 판사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우현은 지난해 12월 27일 개봉 7일 현재 관객 수 400만 명 돌파를 묵전에 앞둔 영화 1987에서 1987년 당시 경찰 총수인 치안 본부장을 맡아 여연했다 당시 정권에서 공적을 쌓기 위해 혈안이 된 치안 본부장은 한대 학생이 경찰 조사 도중에 사망하게 되자 이를 단순 심장 쇼크서로 둔갑시키고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인물인 것. 우현은 영화 속에서는 학생들의 반대편이지만 실제로는 1987년 당시 다니던 연세대의 총학생회 사회부장을 맡아 그해 7월 사망한 대학 선배 고이한열 열사의 장례식과 49제를 이끌었다. 작품 소우현의 이같은 변신은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눈길을 끈다. 우현은 지난해 SBS 피고인 영화 조작된 도시에서 최수를 OCN 블랙에서는 연쇄 살인마를 연기했다. 1년 만에 부장판사, 치안 본부장으로 인생 역전을 이룬 것. 지난 2003년 영화 대한민국 헌법 1조로 본격 스크린 TV 데뷔 이후 15년 만에 최고위층에 올라선 셈이다. 한 관계자는 우현이 1년 전 재수와 연쇄 살인마 캐릭터와는 180도 다른 판사와 치안 본부장 역으로 신스틸러가 됐다며 앞으로 또 어떤 캐릭터를 맡아 큰 존재감을 선보이게 될지 꼭 지켜봐달라고 전했다